가볼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부평뉴스 촬영을 마치고 어, 혼자서 한번 놀아보려고 지금 평리단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친구와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 전에 혼자서 좀 사진도 찍고 그리고 카페도 가고 이렇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어, 그 모습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<웃음> 이제부터 셀프. 필드에 왔고요. 저희는 오늘 점심으로 피자를 먹기로 했습니다. 음 리코타 치즈가 나왔어요. 리코타 치즈 샐러드. 하나 응. 필요 아, 없겠지? 음 감사합니다. 음 하나 찍어볼까? <웃음>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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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는 산주다안돼 <웃음> <웃음> 나는 등산이 하고 싶은 얘기라 등산 끝나고 먹는 백숙이 먹고 싶어 여기서 포인트는 끝나고 먹어야 돼 그치 그치 그거는 뭔지 알거 아니야 나백숙안 음. 먹어 그러면. 뭔가... 삼겹살? 음, 네. 삼겹살 안 미나리 삼겹살. 고기를 음. <웃음>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많이 먹어. 음. 무슨 1 시간 더사람이아 장난하냐? 아, 그 정도 당하지 않다. 채소3 <웃음> <차서> 시간은 해야지. <웃음> 좀더분나도 그 싫어하는 것 같아 <웃음> 어, 사주는 거 맞아? <웃음> 사줄 수 있는 거 맞지? 그럼 배! 42,000원 촬영사는 서랍사 간다고? 뭐래? 너랑은 자전거는 절 얘기 안하고 뭐 너랑은 불가능할 거 알고